아홉번째 tv 는 우리는 전생 콩압이다 우리는 전생이 뭐라 고 그랬지 음, 여러분은 전생대해서 지금 뭐제대로면 전부 다 황당하게 이 전생이 뭔지 해갖고 망 됐는데 잉? 옛날엔 이뭐 고구리 시대 때어떻고 신라 시대 때어떻고중국에뭐 가루 장군이 어떻고이 가루 장군이 미쳤다고 우리나라에 와있나 이 지금 나라도 말 바빠 봤는데 그제 공장명자가말하고우리나라올겠노 지금 나라도 그 수없이 많은데 전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랬다 전생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세계에서 이런 영혼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얽혀져 있는 인연법이라고 그랬다 그죠? 이것이 바로 전생인연법이다 이말이야 그죠? 자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인연에 끌려져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됐잖아 같은 가족 혈족으로. 자이 전생은 우리가 인연법에 전생의 인연법에 의해서 영혼의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혈족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혈족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으로 이렇게 맺어진다 이 말이야. 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건 사람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라도 한번 보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남편이 누구말따나 부인을 억수로 아같이 다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말따나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로 치고받고 친구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평생을 돈을 갖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치? 이것을 풀어낸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생 인연은, 전생 궁합은 우리는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 그치? 일곱 가지지, 일곱 가지. 자,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갖고, 이 타고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 현실에, 현실과 현상들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똑같다는 거다, 이? 자, 영혼의, 그 영혼의 상태로 정립된 인각 한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활동하는데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대로 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장수와 쫄병이면 어떻게? 해? 항상 뿌리 물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면 누구말잖나 선생님과 제자 사이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 누구 하나 선생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맨날, 아, 교육하듯이 키우게 그. 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떻 남편이, 어, 선생이라 하면, 누구말따나, 매부 부인들을 어떻게, 이 가르치려고 하겠지, 그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같아요. 부모 자식은 어떻게, 해?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완전히, 응? 자식을 뽑아내겠지. 그래갖고 돈 많이, 이거, 어? BJ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묵으이고 도망갔다 써갖고 어디 퍼 갖다 주겠지 옆에 갈고 어떤데 가면 마꾸고 자 이런 이런 영혼의 이런 상호 관계들이 현실에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똑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다 그것이 우리는 일곱 가지 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 사주와 사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뿌닥치게 되는거지 인연법에 의해서 탁 연결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전생궁합이라는 거다. 그럼 전생궁합 보면 사람의 이거는 영혼이 문제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하는 것고 달리 항상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도 있을 거고 그치? 아예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막 관심 없이 뭐 내빼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니까 별별 사람을 우리는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궁합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풀 수는 없어요 궁합에는 여러가지 종류 궁합 하나가 뭐 좋다 그래서 백년 해로 한다 이런 말은 순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감성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이영혼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운세 이 궁합입니다 그 다음에 인연법으로 해서 인연궁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빚쟁이궁합인데 이것이 우리는 가장 재밌기도 재밌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이 때마다 만난 것마다 이것도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는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제외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생궁합, 우리는 나중에 감성궁합 이런 것인데 이런 감성궁합은 나중에 심리 테스트 하는 우리는 그 어플에 여러분들이 성격궁합, 감성궁합 이런 것이 탑재되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멘토링 하는 거 하고 여기에 우리는 포함되어 갖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좋으면 살아가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이 감성이 뭐 부닥치게 되면 맨날 사업이나 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이제 자 전생에 궁합면 영원히 서로 충돌이 돼 갖고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풀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궁합도 종류가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던거 궁합 하나 좋다 나쁘다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 게 그거 갖고 우리는 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말로 사꾸라 논리다 100% 사꾸라 논리다. 누구말때나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많겠노, 거지이 엄청나게 이혼 많은데, 그 누구 하나 궁합 안좋다 해가지고, 그뭐 결혼한 사람 몇명 되겠노? 니 네, 이혼하겠다 해갖고 결혼한 사람 얼마나 되겠노,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궁합 이론, 이건 다 갖다 버려야 되는거다. 누구말때나, 저 명리하는 사람들, 궁합이야기하는 거그어머머치없순 거짓말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순 거짓말이지.